요렇게 한가 볼게요 딱 14만 6천 헉? 뭐고 이거? 어, 자세지야다 엑치겠노 우와! 우와 이게 내가 진짜 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가? 야 이게 지금 뭐가 이게? 쩝! 쩝! 야 26만 7천인데? 자 하이! 그럼 보겠습니다 검왕 킬레너입니다. 지가 검왕이라는데 하 지금 다른 스킬 공격 스킬 때릴 때마다 막 주피가 20%인가예요. 그래서 합이 6 0까지증가 하는데 이거리 잠깐 생방인데 지금 살짝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 칠때 말이야, 20% 증가하고 칩니다. 딱 눌렀을 때, 글자 잘 봐라, 글자 잘 봐라. 착! 봤나? 봤나? 봤나? 봤나? 동물 발동 봤어요? 이미 발동하고 때린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때릴 때수피 20% 받고, 두 번째 때릴 때 40%, 세 번째 때릴 때 60% 받은 상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 일만은 또 이제 갈란처럼, 어, 적한테 투급 제일 높은 적군을 어, 표식 딱 부여해가지고, 니는 내마치 맞아서. 그렇보면글만는 지를 때릴 때 공관이 30% 감소해. 마지막 한 거지. 상대 투급 제일 높은 애 하나를 딜확 깎아 나와가지고 지를 치도록 한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애를 길레네가 때릴 때는 주피 40% 증가가 있겠고. 요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방위에 지금 만들어본 생각만 기분이 좀 좋아지는 대이에요 누굽니까? 해머리 <웃음> 들어갔어. 근데 공부를 시켜. 상대 공부를 됐지. 가 우리를 못 때릴 거 아니야? 못 때리면 어떻게 된다? 어, 보호막 주피 20% 받고 살상 들어가는 거야. 이제 시나리오 괜찮죠? 출발해 볼게요. 자, 마신덱. 아, 일단 뭐 막이 들어간 상태에서 어, 선턴 좋다. 선턴 좋다. 이말 아니야. 여러분 잠깐만. 내기안나이 색인데. 안...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저거 공불 걸렸던가? 어이씨. The... 풀리고 공불이 들어가는 거였어? 퍼프 해제 먼저 나오고 그다음 붙제. 자, 일단 봅시다. 어, 뭐고? 왜 제대로 치지를 못하노? 방한대 맞았는데 피가 뭐 보막이 깎이지 가 않던데? 제가 갈랑겐 걸렸나? 갈랑겐 걸렸네. 어, 한번 때볼게 자세 해제 예쁘고 공부를 이어갈까? 아, 공부를 이어갈게요. 네,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를 에다가 소멸에다가 힘은 이미 돌아왔고 이제 이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지. 굉장히 괴롭거든요, 이게. 보막 있어가지고 공증 20% 받을 수 있는 공관증 20%. 공부를 이어가자. 더 확실하게 하자고. 자, 야, 자세 해제 너무 좋네? 저 무서운 어림없다를 <웃음> 어림없다 하시다가 죽을 수 있어요. 저거밖에 못 때려. 공간 20% 증가 상태에서 보막 받았어요. 보막 받았고. 아, 자, 잠깐만. 아유, 아유, 아유, 어떻게 됐노? 야, 요렇게. 아유, 해봐, 해봐. 모르겠다. 아유, 자, 간다. 자, 싸우! 길레 차단이야. 씨, 아, 맞깐다 빵! 슥! 아, 야 차단인데도 죽이긴 죽이겠다. 박스 슥! 와. 차단인데 22만. 우와! 뭐고, 임마, 이거? 자, 길레를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173,000 만 삼천. 강? 어디가? 와, 나 뭔지 모르겠지만 좀 멋있다. 자, 와, 이색도 무섭지. 봉 돌리면은 봉을 이제 우리 풀수 있다는 거. 자, 일단 팬은 새카맣게 됐어. 하지 말라고 했지? 자, 봉을 돌리면 굉장히 귀찮아지잖아 원래라면.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해제할 필요가 있나? 자, 해제하고. 와, 이게 끌이다 진짜. 얼티빈 형님 바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와 뽑았어요 야 공불이 잘만 풀리면 굉장히 괴롭게는 만들 수 있겠다 자 이거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예 우명 버프 받았거든 네, 길레네가또 이제 맹철입니다 맹철인데 맹회보다는 좀 단단한 맛이 있고 아 이제는 길레네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요렇게 요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박사고1 6 3만3천어뭐 죽었나? 야 정말 아, 죽었는데 쉬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와! 야 뭐야? 이거? 잘, 잘 팬다? 그렇지? 록시의 공간도 받았고, 마지막 이성쓸때 이제 동물 다 발동됐을 거야. 세 번째 대대 때가 였거든 자, 보호막 안 깨졌어. 보호막 안 깨졌어. 자, 길레를 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1렙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안 나가고, 마지막 길 걸리셔서 고맙습니다. 빡! 아 아니지, 아니지. 이게 전체, 전체 궁이야 전체 궁 43만 정도 되니까 약 130만 정도 나왔다 필살기 1렙이에요 풀업이면 은한 200만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갑니다 아농개되이네요 공부를 시키 놓고 스택 쌓였잖아 스킬 아무것도 못쓰거든 그 다음번에 뭐 가느냐 관통 간다 끝이다 이러면 끝난 거 느껴져요? 두 번째 스택 쌓이면서 들어간 거, 세 번째 스택 쌓이면서 그 다음 거 들어갑니다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위기가 많아가지고 꽤 괜찮어? 끝났을걸? 여기까지 노래 볼지도 몰라 연매를 안 죽었으면 확인사살까지 자, 보자 촉, 응? 어째야 응. 24만이라고? 야 이거 왜 24만이고? 응? 퍽1십만 치명이 터지고 안 터지고 네치명 터지니까 어머 20... 쟤왜 죽였노? 야니 네 자식 야 록시야 아이 쟤 개선됐다 야둘다 노클이었어? 쟤 개좋은데? 치명 다 터지면 장난 아닌데? 어잠깐 형님 죄송합니다 야 우리 형님 누가 지금 화내겠어 지금 아씨 그 빌레너를 믿었어야 돼 자, 요렇게 출발해볼게요. 아이 시클 브레이크, 차차차, 239,000. 토토토. 자, 이러면서 공불, 차크닥, 걸고. 자, 하, 이거 아마 봉 돌리는 거한 한 장인 것 같은데. <웃음> 자, 봉은 우리 또 푸르뿌잖아. 어떻게 되느냐. 푸르뿌고, 이거 죽어요. 야 얘를 믿어보자. 1성 한번 해볼게, 그냥. 1성. 요렇게 한번 볼게요 야, 너할수 있겠지? 너, 딱 치고, 146,000. 헉, 뭐고, 이거? 뭐 자세지야다이시기 했노? 우와! 와, 이게 내가 진짜 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가? 야, 이게 지금 뭐가, 이게? 쫙, 쫙, 야, 26만 7천인데? 야, 겟레르가 주인공이네. 이 정도면 루데보다 더딜잘 나오는데요? 루데는 이거보다 더잘 나와요. 어, 야, 먹어, 먹어, 자. 시0리에다가또 이게 또 어떻게 됐노? 대충 해봐봐, 그냥 아무 때나. 자세히 제기 10만, 자세히 제기 10만. 자, 관통기 착! 자, 끄닥 16만. 1선 관통기 16만. 와. 와필 견제 당했네 죽이기는 좀 그렇다 안 죽인다 우리의 재밌는 볼거리를 위해 요번에 요거 궁복가 아니면 록시 궁복가 아 요거 아니필 견제 당했네 자 록시 안 가보자 팍뿜 이렇더라니까. 나 역시, 야, 이거 록시 궁왜 이러냐, 이거? 이거 록시 궁왜 이래? 록시 궁은 내가 이해가 안 돼. 기다리들잘 풀리면 되게 괜찮은 대이고 엄마 나이 먹어. 와. 갓킹이, 야, 보막이란 호것 말이다. 이러면서. 자, 어못 깼어. 못 깼어. 보막. 보망. 후턴인데 보막이 호좀 한번 견디게 해줬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야, 방금 우리 형님 딜이 왜 이렇게 안 들어왔나 봤더니 길내는 게임에 걸리셨구나. 길내는 게임에. 가고요 자 여기 토도심에서 저... 공부를 한번 가겠습니다 도속도속도속 도속, 도속, 도속, 도속. 자 공부를 한번 들어갔고요 자 일단 얼티비 형님이 힘을 잘못쓸것 같아요 얼티비 형님이 지금 길레네밖에못 때리는데 어, 때려도 딜이 안 들어가 왜냐면 공관 3 0가 깎여 있거든 <웃음> 자 이제 연매을 어떻게 하셔야 되거든 근데 연매이이번 죽어요 이 요렇게 해서 예뭐 피가 하나 넣을 수도 있었어 근데 못 죽이면 내가 죽어야지 와 30만? 자 이번에는 자 이거 셉니다 빡 박스콕 19만 8천. 1성 19만 8천. 요거에 내가 실망하고 이러면 안 돼. 상당히 잘 나왔다. 자, 우리 형님이, 어? 아, 그 록시 게임 풀렸나? 아, 풀렸구나. 오, 어쩐지 갑자기 딜이, 역시 우리 형님 다운 딜이 나왔어요. 나라왔어 도도독스쿠션 도도독스, 도도 나쁘지 않대요. 17만 4천, 3성. 해물 이런 것도 쇄도인데, 뭐, 뭐, 삼성이 17만 4천인데, 뭐, 뭐, 뭐. 1성이 20만이라니까 상당한데? 다만 이제 실전성에서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전체적인 투급이겠지 이덱 자체가 투급이 이렇게 찐덱에 비해서 높게 안 나오니까 후턴도 많이 잡히게 되고 생방에서 지금 유화가 자체를 뽑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11만 9천 한 명한테? 야 이게 더 세겠다 야아이싱을 블레이크가 네 군보다 더 세겠다 팡 슈업 치명 터지니까 그래도 40일만 치명 어? 터지니까 40일만이면 3명이면 120만 나온건데 그래요? 야룩시야 오빠 미안하다 너무 너를 자꾸 놀리고 해서 미안해요